추호가 찢었다 고민하지마 선택 선택 선택 넘쳐나는 선택지 중에 선택이 있다 나를 위한 선택 Better choice. But... 그는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였어요. 그녀는 절 높게 만듭니다.